건물을 촬영했습니다. 도로와 건물입니다. 왕복 2차선에 접혀져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매매할 건물입니다. 마당에 수도가 있습니다. 건물 뒤쪽에 화단입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1층이 공실이라서 1층을 촬영했습니다. 1층에는 48평입니다. 1층이 공실이라서 직접 장사를 하시며 상가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 화장실입니다. 남자 화장실입니다. 자동출입문과 cctv입니다. 승강기입니다. 2층에는 사무실이 2천에 125만원으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현재 피부샵이 2천에 105만원으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형상강이 보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아주 많습니다. 사이 아파트와 상도 코아루 아파트, SK 아파트가 보입니다. 주변에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포항 상가 매매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67.3제곱미터 81평 입니다. 도로는 12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입니다. 주용도는 상가 입니다.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입니다. 지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는 158.4제곱미터 48평입니다. 2층, 3층은 48평씩 되어 있습니다. 4층은 계단 및 창고 7평이 있습니다. 승강기는 한대 있습니다. 주차는 두 대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세 대를 댈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은 2019년입니다. 내진 설계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서양입니다 주출입구 기준입니다 1층 상가는 현재 공실입니다 예상 보증금은 4천만원에 180만원입니다 2층 상가는 2천에 125만원 부가세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3층 상가는 2천에 105만원 받고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14억원입니다 공시를 제외하면 보증금이 4천만원에 월 230만원입니다. 수익률은 2%입니다. 만실일 경우에는 보증금 8천만원에 월 410만원 수익률은 3.7%가 나옵니다. 상호 지목공인중에서 대표 장지 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1595 등록번호 42021236